수아 안녕하세요 확실히 날이 시원해지니까 여름에 비해서 너무 일어나기 힘들어요 지금 엄청 졸려요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하반기가 아니라 마지막 분기네요 이제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이제 목표한 것들이 뭐가 있나 좀 점검을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잘 해낸 것도 있고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세달 동안 제가 목표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목표 한 것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 때문인지 아 어차피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도 그만한 성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닥치고 하자 약간 이렇게 좀 과격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에 어찌 됐건 내가 좀 목표한 것들, 계획한 것들을 올해 잘 마무리하자 이런.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운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제 루틴을 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오히려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했던 것들이 다시 좀 살아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간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무기력까지는 아니어도 좀 의욕이 생기지 않고 해야 되는데 뭐가 잘안될때참 그럴 때 고민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해결 방법인데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이책 선물을 받았어요. 저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때 습관을 만들어서 지켜라! 루틴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방법 중 하나인데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에 붙여둔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루틴이라고 적어둔 것들은 이 시간에는 반드시 이거를 지키려고 합니다 6시에서 7시에는 독서를 해요 그리고 전자책 이게 참 손에서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는 꼭 전자책을 쓰고 그리고 9시에서 9시 10분은 모노모노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모노모노 제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상세페이지 뭐 스토어를 했는데 지금은 좀 방향이 바뀌어서 준비하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습관을 세우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강추, 다시 달려볼 만한 동력이 생긴 것 같아요. 돼요. 처음에는 유튜브 일주일 일영상 올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나봐요 이제... 유튜브 일주일 일영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게 되었고 할수 있는 거에 대한 역치를 높여갈 수가 있더라고요 미라클 모닝 하면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늦잠 잤을 때 죄책감? 근데 사실 늦잠 잔게 아닌데 늦잠 잤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참 미라클 모닝 하면서 저의 어떤 가능성의 역치를 높여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세워서 6기도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가치예요. 아침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책을 마저 읽고 전자책을 쓰다가 오늘은 발레를 갈 건데 그리고 앞머리 조금 잘랐어요 이제 내년에 서른 하나 된다 생각하니까 어려 보이고 싶었나? 제가 잘랐어요 간식 선물로 줬어요 먹어볼까? 기다려 양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너 훈련해야 돼 양이 손아 잘했어 이쪽 손 잘했어요 앞드려 <웃음> 언니 빵안 했는데? 기다려 자 파인애플 태랑아, 너 이거 뭐너 꼴딱 했어? 제가 연초에 만다라트 계획표를 쓰고 그 쓰는 거랑 양식을 요청하시면 보내드렸었는데 확실히 그 계획표를 쓰니까 이렇게 연말이 다 돼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또 뭐를 놓치고 있었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한번 같이 저의 만다르트 계획표와 이를 통해서 파생된 저의 고민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까지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할 때 2021년은 생산하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해로 정했고 만다르트 점검하고 느꼈던 그비기슈 유튜브, 전자책, 대학원, 상품 이렇 이렇게 개가 저한테 빅 이슈였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먼저 보면 일주일 영상 잘하고 있었고 양양이 유튜브도 개설해서 하고 있고 1일 1촬영은 세모입니다. 한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 편집 관련 시리즈 제작 이거를 못했어요. 전자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만명? 최근에 구독자 많이 줄어가지고 5만 명도 택도 없고 10만 영상도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쉽고 3주에 하나씩은 아직까지는 막 제작 못했는데 카톡이라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인생 얘기하는 그런 콘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트렌드 반영 콘텐츠 3주에 하나 제작은 할 예정입니다. 카톡으로 만나뵈요. 캬 대학원. 제가 이때만 해도 이 MBA밖에 생각을 못했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고자 했던 데가 SMBA예요. 서울대 MBA였는데 여기는 뭐 추천서도 그 당시 필요했고 뭐 자수서 당연히 필요하고 제가 프랑스 어문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학, 경제용어 좀 부족해서 이런 거좀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한양대 언론정보로 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오히려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자의 기운을 듬뿍 받을 예정이고 이 전자책 같은 경우는 2시간씩 투자를 못했는데 제가 오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전자책을 하루에 2시간씩 써보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도 꾸준히 독학하고 있고 목차 설정했고 전자책 사서 보지도 않았어요. 프리미어 단축키 숙지 요거 수시로 탐방했고 알파 설정하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일 2시간 투자하기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저의 비기슈 얘기할 때 말씀드릴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상품이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상품보다는 브랜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 제작은 모노모노라고 디자이너를 써서 저의 아이디어를 이제 잘 구현해줬고요. 지금 요런 게 이 상품 쪽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딴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게 체크가 이렇게 되는데 이 상품 쪽에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될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 플랫폼 정하기가 저한테 가장 큰 이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세웠냐면요 아 이건 제가 얼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음. 첫 번째는 올 초에 제가 대학원 어디로 가지?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현재 제 최대 관심사는 영상 만들고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관련 학과로 가면 되겠구나.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 지원해서 합격합니다. 생산하는 하늘을 위한 이슈였던 하나인 대학원은 이렇게 잘 최근에 해결이 됐고 두 번째로는 아까 봤던 그 유튜브와 전자책 이두 개에 대한 고민은 영감은 어디서 얻을까 하는 고민이 근본적인. 고민의 원인이었더라고요 이 영감은 독서하면서 굉장히 많이 얻고 직접 행하면서 영감을 많이 얻더라고요. 유튜브는 보면 볼수록 그리고 만들면 만들수록 그 영감을 얻게 되고 전자책도 내 손으로 써야지 그 속에서 수정하고 고치면서 뭔가 영감을 얻고 이거를 내 전자책에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결책으로는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 모닝 루틴을 짠게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고민 그 상품 상품에 대한 거는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돈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도 무조건 창업을 할수 있지 않나? 라고 했을 때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 스토어팜에도 잠깐 올려보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올렸지만 결국에 이거는 제 구독자분들만 알수 있는 거고 이 상품이 나한테 왜 필요하지? 라는 설득력도 부족하고 아소하이라는 자기개발하는 유튜버가 만든 상품입니다. 관심 있으면 구매해보세요. 약간 이 메시지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만다르트 보면서 느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클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보자. 아까 만다르트에서 보셨던 제 상품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또 내일은 좀 대형 달력을출력 하려고 해요. 달력에다가 일정을 좀 세세하게 적어야 될것 같아서 2021년 남은 4분기 다시 한번 4분기 또 엄청 바빠질 예정이에요 But when the time is rough, it's kinda hard to hear it So I'm g o l d e n g big dreams Sending you a plan for a life of schemes I'm struggling to hold on Knowing that you're gone, gone Gone in your own Yeah, way. running, running, got me gunning, gunning Old school cat, got me stunning, stunning Funny how the r e s t s come coming, coming Funny how you back, but loving, loving Too many tricks up my sleeve, I mustn't leave Overdose of empathy, my pops in me More scream shots in me, the streets are free Feeling no more feel for me Running, running, got me gunning, gunning Old school cat, got me stunning, stunning Funny how the rats gon' come in, come in Funny how you back for lovin', lovin' I got one too many tricks up my sleeve, I mustn't leave Overdose of empathy, my pops in me More scream shots in me, the streets are free Go ahead and t a k e for me